안녕하세요, 백마장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 김포에 살아요. <웃음> <웃음> 아 왜? 갑자기 어디 사냐 물어보잖아요. 아, 알았어요. 아예 네. 김포 김포 주민 이렇게 참아 봐야 돼요. 선생님 그 매달 저희 이제 띠공합 해주시잖아요. 네. 저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그래요. 아 많이 <웃음> 인기는 없던데. <웃음> 아, 아, 아이. 아이 하면서 늘 근데 좀... 이, 이런 거는 좀 10년짜리잖아요. 예, 아, 맞아요. <웃음> 아, 하면서 늘시는 거예요. 10년짜리. 예, 아, 팬은 더 생길 거예요. 네. 다음은 무슨 띠해 주실 거예요? 어, 요번 주는 이제 소띠. 예, 소띠 할 건데 이제 소띠의 기본적인 성향부터 좀 말씀드리면 소띠가 어 좋게 말하면 책임감도 강하고 예의도 있고 또 듬직하고 또 의리도 있고 정의 중시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고집스럽고 권위적이고 <웃음> 또 자기 말에 대한 규율법이 있어요. 자기만의 예의법이 있고 규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사람들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책임감 맞기 맞기 좋은 경찰, 군이 관직 이런 거에 좋아서 그런 일을 하면 사실상 천직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소띠가 많이 변해요 성향이 그치 나를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차이가 있고 이이 이 소띠는 직급이 좀 있다 에이. 그래서 끝까지 복수한다 이게 <웃음> 좀 많이 단점인데 다 바꿔서 말하면 끝까지 의리를 지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띠는 좋은 친구로 남겨두시길 바라고요 이제 소띠랑 이제 먼저 우리 이성 우리 좀 빼놓을 수 없는 이성을 좀 말하면은. 소띠랑 이제 결혼하거나 연애를 했을 때 좋은 띠를 바라 때는 쥐띠. 이 쥐띠는 어, 결혼해도 좋고, 사업해도 좋고, 동업자로도 좋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로가 서로의 장점만 봐. 너는 이걸 잘하지, 나는 이걸 잘하지,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불만이 없다. 불만족스럽지가 않다. 라고 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좋은 띠는 이제 뱀띠. 이네 둘은 서로가 그렇게 애달아. 안쓰러. 아이고 챙겨주고 싶다. 아이고 힘들진 않냐. 막 이래. 그래가지고 서로 돌봐주고 또 서로 고마워하고 또 돌아봤을 때아난 나의 은인이야. 너무 좋아하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닭띠. 이, 이 소띠랑 닭띠는 사실상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는 게 가장 장점이에요. 헐뜯지 않아. 그니까 장점을 보거나 나쁜 걸 보거나 이런 걸다 떠나서 서로가 서로의 규율법을 존중해. 너는 예민하니까 내가 건들지 않을 거야. 너는 고집스러우니까 너 고집을 꺾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좀 피해 간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쥐띠, 그 다음에 뱀띠, 그리고 닭띠랑 소띠가 어울려요. 그래서 이런 만남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굉장히 좋은 인연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그리고 상업적으로는 쥐띠만 맞아요. <웃음> 그리고 이제 음 우리 소띠랑 나쁜 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띠를 얘기하자고 보면 소띠랑 범띠는어 불신해요 불신 믿기 힘들다 왜냐면 성향에 성향적으로 굉장히 딱딱하게 각 너무 딱딱하고 딱딱한 것 같지만 부드러운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봤을 때 성향적으로 충돌이 생기면서 니네 잘났다 내네 잘났다 좀 경쟁 구도가 들어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제 불신하는 면이 있고 단점만 보여. 그렇게 장점은 안 보여. 그렇게 미운 고성만 보여. 이렇게 때문에 안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띠. 아까 소띠를 얘기했을 때 보면 규율과 법칙이 있다고 라 봤잖아. 근데 말기는 욕망과 이제 이런 자유 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놀고 싶고 나는 하고 싶고 내가 이거 갖고 싶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소띠가 제재를 걸어버려. 그러니까 서운한 게 많고 섭섭한 게 많고 충돌이 생긴다고 봤을 때 대화가 안 돼. 나는 놀러 가자고 얘기하는데 지금 나는 이 경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넌 생각이 없어? 말아? 지금 생각이 중요해. 우리가 잠깐 놀고 행복하지만 이게 더 행복한 거 아니야. 그 서로 의사소통이안 된다. 그래서 웬만한 말싸움했을 땐 지옥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띠. 소띠랑 양띠는 사실상 이 충살에 들어가거든요. 이 둘은 충살에 들어가. 근데 소띠랑 양띠랑 결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고민해봤어. 왜 결혼을 했을까. 했는데 이 둘은 바라는 게 없다면 조화를 이루어요. 쏘쏘. 너 일하고 있으면 나 일하고 있게. 우리 좋은 시간 갖자. 라고 했는데 서로가 너 고쳐. 너 이거 고쳐라고 했을 때는 충충충충 충충충충 충이야. 응? 바라는 게 없으면 오케이. 바라는 게 많아지면 어긋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 원하지도 바라지도 말고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면 돼요. 근데 소띠한테 결혼 많이 하더라고요. 응, 특이. 특이할 수도 있지만 뭐. 이끌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 고집스러운 면이 좋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음, 그리고 이제 소띠랑 만약에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소띠랑 어, 뭔가 해보야겠다라고 봤을 때이 어, 소띠, 소띠랑 소띠는 이제 뭐 필요해서 만난 사이 상부상조를 하는 건 너무 좋아, 상부상조 이런 거는 너무 좋기 때문에 음, 뭐 서로 원하는 걸 주거니 받거니 이 정도 근데 이해 관계는 좀 부족하다. 너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일적으로는 그냥 오케이. 응? 그래서 이제 뭐 상하 관계. 응? 이런 거좀잘잘 잘 맞고 갑질이라고 하기에는 권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충성.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용띠. 이 소띠랑 용띠 간에는 사실 둘다 세잖아. 한 고집하거든요. 독고다인 면도 많고 둘 다가 나름의 법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요. 너의 규율을 존중해. 너의 나라의 법을 존중해. 그래서 이점이 없어요. 그리고 어, 약간, 나라와 나라가 협력해가는 관계를 좀 보는 거가 좋을 것 같아. 음. 응? 그렇게 간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용, 원숭이띠. 원숭이띠랑 소띠는 금전 관계에서만 협력하시면 돼요. 다른 건 금전 관계라면은. 같이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같이 땅을 산다든지, 어, 약간 이 재테크 위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 가능한, 왜냐면 둘 다가 욕심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 피곤합니다. <웃음> 싸웁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것만 가지고 논하시고, 어, 이 사랑과 따뜻한 배려는 넣어주세요. <웃음> 공동의 목표로만 가시면 돼요. 어, 이게 소띠가, 음, 나머지, 우리가 또 우리 소띠는 또 개띠도 만날 수 있고, 돼지찌도 만날 수 있고, 토끼찌도 만날 수 있는데 또 이런 거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 토끼랑 소띠, 토끼, 개띠띠는 처음엔 어려워요. 만나기도 어렵고 친해지기도 어려운데 에, 친해지고 나면 친분이 조금 유지가 돼요. 쏘쏘? 그리고 1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토끼야. 괜찮아. 잘 지내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만났을 때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별로 자극제가 안 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지인 관계로 많이 들수 있어서 이런 관계에서 혹시 연애를 하신다고 하면 루즈예요 재미가 없지, 진도가 좀잘안 나가. 그리고 이제 돼지띠. 요거는 어... 약간 둘 사이 같아요. 너는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웃음> 나는 너를 관심 없지 않아. 그 너를... 그냥 이런 느낌? 그냥 이런 이 서막한 것도 아니고, 안서먹한 것도 아니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응? 그래서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웃음> 굳이. 친분을 논하기에는 굳이. 이렇게 보면 돼요. 음, 하고 이 소띠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소띠를 공부하면서 소띠가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좀 남자 여자 버전으로 좀 나눠봤어요. 근데 어 만약에 여성분이 소띠 남자를 사랑하신다고 하거나 부부라고 하시면 동업은 하지 마세요. 이게 어 소띠가 부부로 들어가서 동업을 할 때는 이해관계가 많이 없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소띠 남자의 부모는 욕하거나 가족을 건드리면 안 돼. <웃음> 어, 그거는 절대 안 돼. 이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가정의 평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가 만약에 소띠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많이 의욕이 넘쳐.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럼이 남자는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규류가 법칙이 있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남자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여자로가 들어오면 사실상 이유리 같은 여자는 안 맞는 거야. <웃음> 소띠 남자. 이상수 소띠 아니야 혹시 근데? 모르겠네. 아무튼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아. 아무튼 요, 이 소띠 남자를, 남자를 사랑하시는 여자라고 하면 어이 의욕이 넘치는 여자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잘 없고 이 남자의 사랑법은 그거야. 내 안에 너 있어. 너내 맘대로 하고 싶어.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냥 내 안에서 갇혀 살아. 이렇게 돼버려. 그리고 어 소띠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분이라고 하면 절대 소띠 여자는 재촉하시면 안 돼요. 시간에도 사랑에도 순서가 있고 필요하신 분이야. 아날로그식 사랑법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빠른 진행을 원한다고 하면 진도가 빠른 걸 원한다고 하면 여자는 그렇게 생각해. 나를 무시했어. 나를 약봤어. 나를 아주 쉽게 봤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소중히 달아주고 시간을 조금 딜레이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 여자를 길들여 놓거나 이 시간을 갖고 사랑을 해두면 정말 배신 안하는 천국만마가 되어버려요. 응? 이렇게 되어버려이 남자와 여자 이 소띠도 남자 여자가 좀 성향이 달라. 여자는 권위적인 것보다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 규율법에 맞춰가거든요. 그래서 어, 소띠 여러분들은 올해가 굉장히 고생 끝에 낙이 오는 해라고 봤을 때 어, 지금 이한 해는 불필요한 모험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의 고난과 기다림이 재평가되는 시기야.